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어 공부하는, 영어 단어 공부하는 법을 같이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 저는 일단 제 영어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회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회화를 위한 단어 공부하기 이 팁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 제가 사용할 단어장은 이 단어장인데 솔직히 그냥 이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거 최근에 한번 서점 가서 산 건데 내용이 굉장히 심플하고 괜찮아서 샀거든요 저는 언어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심플한가 안심플한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심플해야지 빨리 습득하고 빨리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럼 제가 영어 공부하는 법 영어 단어 공부하는 법 영어 회화를 위한 영어 단어 공부하는 법을 오늘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약간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저는 오늘 단어를 막 50개 100... 200개, 200개 외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외우진 않거든요 저는 최대한 진짜 제가 제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용량만큼만 공부를 해요 정말 뭐 작게는 뭐 5개에서 10개도 괜찮고 뭐 많아도 20개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예문을한 3개 정도 만들 거기 때문에 만약에 10개의 단어를 외운다고 치면 은 예문까지 포함하면 예문 3개씩 해서 총 30개의 문장을 외울 수 있어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활용하기에도 훨씬 수월하고 구사하기에도 편하기 때문에 자 처음 이제 공부해볼 단어는 간단한 단어인데 어치브라는 단어예요. 일단 저는 네이버 영영사전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일단 우리가 말을 하려면 발음 먼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발음을 일단 들어옵니다. 어, 어치브가 아니구나. 봐봐요. 이렇게 제가 모르는 아,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어 5분 줄 알았는데. archive archive archive archive archive archive archive archive archive archive archive archive 말씀드렸듯이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a r c h 물론 책에도 예문이 나와 있긴 해요. 책에, 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예문이 나와 있는데 전책 예문도 좋지만 네이버 예문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The... The National, The National Sound Archive 국립음향기록보관소 저는 브이라이브 자막도 굉장히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브이라이브 자막이 생각보다 쓸만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아카이브는 생각보다.. 예문이.. 단순한 예문이 많이 없네 아..아카이브 컴퓨터에서 파일 저장할 때 아카이브라는 명칭을 쓰잖아요. 그 거래요. h 카이브 I didn't delete them. Just archive. archive. Archive. 지운 건 아닙니다. 보관으로 돌렸습니다. 보관. I didn't delete them. Just archive. 책에 나온 예문은 They archive video. 그들은 비디오를 보관하고 있다. 자그 다음에 공부할 단어 overwhelm 압도하다 overwhelm overwhelm도 발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overwhelm overwhelm overwhelm overwhelm, overwhelm. overwhelm. overwhelm. 어 약간 overwhelm. 오, overwhelm이 아니 overwhelm 같은 느낌이네 overwhelm 어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overwhelm o v e r w h e l 아 이게 웬도 아니고 웜도 아닌 것 같은 음. overwhelm overwhelm overwhelm, overwhelm. overwhelm. overwhelm. overwhelm. She was, 아, She was overwhelmed by feelings of guilt. 여기서는 약간 또오버 overwhelmed e l 여기서는 오버 같이 들리네. Over She was overwhelmed s h e was overwhelmed by feelings of guilt. 그녀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She was overwhelmed by feeling of g u i l t She was overwhelmed. She was overwhelmed by feeling of guilty. Uh, I feel overwhelming 하면 벅차올라요. 난 지금 벅차올라요. 아 부담이 되네요. I'm getting overwhelmed. Overwhelm. 압도하다. 이게 감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Technology shouldn't overwhelm you. 과학기술에 압도돼서는 안 됩니다. Technology shouldn't overwhelm you 과학기술에 압도돼서는 안됩니다 Technology shouldn't overwhelm you 그 다음에 Scrutine 잘 모르겠는 단어인데 괜찮아요 우리에게 네이버 영어 사전이 있으니까 스크루 u t i n i z e scrutinize scrutinize scrutinize scrutinize s c r u t i 지금부터 댓글을 주의 깊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now on we will scrutinize comment scrutinize comment 어, 책에 있는 단어도 나쁘지 않아서 They s c r u t i n i z e her opinion 그들은 그녀의 의견을 면밀히 조사했다 They s c r u t i n i z e her opinion 세밀히 조사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Didn't you s c r u t i n i z e it? Didn't you s c r u t i n i z e it? 스크루즈같이 살펴봤다는 건가? 세밀하게 이렇게 쌩뚱맞은 예문을 스크루즈 스쿼루지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갔다는 건가? 이런 생통맞은 연계성. 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듭니다. Didn't you scrunize it? Didn't you scrunize it? 그 다음에 단어 terrible. Ter terrible. terrible은 비교적 쉬운 단어니까 끔찍하다. I was terrible. 근데 가볍게도 쓸수 있는 말이라서. 나 지금 완전 못했는데, I was terrible. 우리고먹던 게, archive, overwhelm, scrutinize, terrible. 아, 극혐이다. 극혐이다라는 말도 terrible로 쓰나봐요. 극혐이다. It, this is terrible. This is terrible. 그 다음에 볼 것은 amount. 양. 아, 먹을 것쓸수 있다. There is a large amount. 양이 되게 많다. There is large amount. This amount of 족발 남았다고. 남은 양이 이만큼입니다. This amount of 족발.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I agree with her analysis of the situation. 나는 그녀 상황 분석에 동의한다. I agree with her analysis of the situation. I agree with her analysis of the situation. I agree with her analysis of the situation. 아 뮤비 해석 이런 것도 뮤직비디오 analysis라고 하는구나. That's very accurate analysis. That's a very accurate analysis. That's a very accurate analysis. That's a very accurate analysis. 뮤직비디오 analysis 뮤비 해석. That's a very accurate analysis. That's a very accurate analysis. Accurate. My watch is not very accurate. My watch is not very accurate. It is accurate. It's not accurate. It is accurate. It is accurate. It's not accurate. It's not accurate. It is accurate. It's not accurate. Tanco, on, um... 뭔가. 익숙하지 않은 다는데 anticipate. anticipate, anticipate, anticipate, anticipate, anticipate, anticipate, anticipate, anticipate, anticipate. I don't anticipate i s being a problem. I don't anticipate. I, don't, I anticipate. I I don't anticipate. Please anticipate, it. Please, anticipate. please anticipate it please anticipate it please anticipate it please anticipate it 되게 있는 예문도 되게 좋은 예문이네요. i anticipate rain tomorrow 라는 내일 비가 올거 예상한다. 일단 그럼 이걸 마지막으로 오늘 단어 공부는 마치고 마지막 단어는 apologize 책에 있는 예문도 괜찮고, I apologize because I am wrong. 사과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Why should I apologize? Why should I apologize? Apologize to me. 나한테 사과해. Apologize to me. 나한테 사과해. Apologize? Do you have anything to apologize? 사과할 거 없어요? Do you have anything to apologize? 사과할 거 없어요? Okay, I apologize.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Archive, Overbam, s c r i p t s c r i p t 뭐지 Scrutize. 아, 맞다. Scrutize. 그 다음에 Terrible amount, 또 뭐지? Terrible amount, Analysis, 조사다. 그리고 예상하다. Anticipate, Anticipate, Anticipate, Rain tomorrow, I anticipate, Rain tomorrow, I apologize, I apologize, You should apologize, We apologize again, Apologize, The ways to apologize, 화연의 방법, Apologize, 자 이렇게 오늘, 1, 2, 3, 4, 5, 6, 7, 8, 9, 총 9개의 단어를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는 단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약간, 마인드맵 받으시 단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예문을 찾고 예문에서도 또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같이 열심히 영어 공부해봅시다. 안녕 빠이!